펜커브가 지금 지금 풀로 돌고 있거든요 6400에 제 봤을 때는 100% 같아요 지금 나가서 한번 볼게요 no. 아 아니네? 100% 아니네? 그럼 95 한번 해볼게요 <웃음> 우와! <웃음> 5000rpm이야? 이야... 오, 이륙! <웃음> 오늘 정말 엄청난 컨텐츠죠 전세계 유튜버 중에 최초 공개예요 매트가 <웃음> 이 엄청난 그래픽카드를 기존의 그런 회색 지저분한 매트로 맞이할 수 없어서 뒤집었습니다 핑크핑크 핑크. 이게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국내에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살짝 빼꼼 빼꼼 네네블로4 <웃음> 블러, 0 0블로는못 참죠 그쵸 자 원래 어 이번에 그 스폰도 좀 받고 제가 직접 구매도 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쿨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수냉쿨러가 미쳤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일단, 일단 오늘 오, 라니가 왔어요 라니, 라니. 에코가 에코 심하다고요? 왜 그러지? 아아 아, 죄송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됐나요 혹시? 오늘 갑자기 자 여러분들 최초 공개 가겠습니다 최초 공개 짜잔 i t x 지포스 4090블루 제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못, 못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진짜 조금해요. 진짜 아담합니다. 아담 급한대로 그 갤럭시 3080 SG랑 비교해 드릴게요. 아주범준님 맞습니다. 이게 이게 카드예요. 진짜 지금 3080 갤럭시 SG가 두꺼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조금 맞죠?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죠. 갤럭시 4 0 0 0 SG 갤라즈 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진짜 4090은 그냥 벽돌이죠 이건 그래픽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픽 블록이에요 앞으로 그래픽 블록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기가 차이가 나요 전원 공급은 역시나 PCI-Express 8핀 3개가 들어가는 16핀 전원을 이렇게 뒤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들한테는 좀 비싸죠 그리고 발열을 좀 잡기도 좀 어렵고 무게는 짜잔 네, 맥시멈 1kg까지 잴수 있는데 이게 1kg가 너,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네요. 아, 1kg 넘네요. <웃음> 제가 1kg밖에 안 돼요, 얘가. 아, 진짜. 예, 포트는 요즘에 나오는 게뭐 이게 트렌드죠, 거의 DP 세 개, HDMI 한 개. 그리고 여기 블루어 펜이죠 근데 여기 뭔가 스티커가 붙여서 나올 것 같아요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이거는 그 중국에서 알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블루어 펜을 따로 팔거든요 구멍이 세개난 블루어 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 만약에 고장 나더라도 좀 교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엄청 비싼 게 들어왔진 않아 보여서 쿼드로 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쿼드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쿼드로 A5000 이거든요 a5000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요 두께도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뒷면도 비슷한데 근데 좀 다소 안타까운 게 그래픽카드 뒤쪽에 좀 잡아주는 이런 가이드가 없는 게 약간 아쉽죠 근데 이런 게 없어도 큰 문제가 안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왔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블루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pcb가 끝까지 나와 있어요 보통 이게 좀더 작은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저번에 sg도 뜯어봤는데 sg는 이 정도만 했죠 이 정도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4090이라고 스티커 한장딱 붙어있어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런 칙칙한 이 색깔은 누가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디자인도 그렇고 아무리 서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투박하지 않나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배그가 켜지고 있어요 일단 펜이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블러어 펜이 약간 시끄럽거든요 약간 오! 이륙! 디스케티 yeah, 스피킹 야 소음이 뭐 그냥 이거는 서버 아니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소음을 잠깐 측정했거든요? 여기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60dB 나오거든요? 가까이자면요 80dB 나옵니다 80dB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버 아니면은 사용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션이 그리고 프레임은 144 이상은 방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역시나 최적화가 덜 됐는지 로드율이 99% 갔다가 뭐 80% 갔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스트 클럭이 2600에서 2700 2685 2700 전력 들어가는게 왔다갔다 하는걸로 봐서는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진짜 와 지금 RPM이 4500이 넘었어요 실내 온도는 지금 25도 정도 되고 그럼 이제 뜯어서 내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는 이정도까지 올린거는 뭐 거의 최대로 올린 것 같으니까요 바깥으로 나가서 야 진짜 장난아니야 진짜 너무 시끄러워 진짜 엄청 시끄러워요 와 조용해졌다 아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럼 일단 궁룰이죠 여기 봉인실을 한번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내부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내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온도가 안 잡히나 근데 일단 뭐 슈라우드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앞에 앞쪽에 얘도 아이오시드마에도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서머패드 메모리 부분에 서머패드 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양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직 약간 더 두꺼운 거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압착이 덜 돼서 메모리 온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 바꿔주면은 얘는 온도는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안에서 열이 바깥으로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니까 외부 온도하고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점점 이 그래픽카드 안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전원부 쪽 초코코일 부분은 그래도 압착이 잘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압착이 됐던 흔적이 보이죠. 그럼 여기도 좀덜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 이게 캐피스터 자리예요. 하나, 둘, 세 개는 압착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압착이 됐죠. 이 부분은 그냥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피스터 자, 자리거든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압착이 안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는 됐는데 여기 가운데 하나도 안 됐죠. 압착.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니까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 이러면은 당연히 열이 빨리빨리 이 히트싱크 쪽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열이 모인단 말이에요 보면 여기도 캐피스터 자리인데 여기는 절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4090이다 보니까 클럭이 높잖아요 그리고 안에 온도도 높다 보니까 아마 캐피스터 자리에 전부 다써멀 패드를 붙여준 것 같은데 근데 잘못 썼어요 이거를 약간 한 0.23mm 정도를 더 두꺼운 거를 썼어야 되는 건데 기상품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특이할 만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일반적인 블로어 타입의 그래픽 카드고 중요한 건 얘가 지금 국내 가격이 300이 넘죠 왜400 사면 되지 왜 그럼 이거를 뭐로 300이 넘는 금액으로 이걸 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R 딥러닝은 일단 램이 다다잉램이라고 해가지고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얘는 또 웃긴 게 뭐냐면 MV링크가 없어요 그래픽 카드하고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인데 A5000이랑 그 다음 3090 이런 거는 n v l 크를쓸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슬롯이 여기 없어요 원래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에 메모리 부분이랑 지금 어긋나 있죠 안 그래도 좀 압착이 덜 됐는데 이 메모리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죠 지금 메탈 패드는 아니더라도 서머 패드라도 좀 이거라도 제덕포를 덮호를... 한번 해 줄게요 두께는 2mm? 1.5mm에서 2mm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여기 보세요 진짜 대박 서머 패드가 못다든 흔적 보세요 어이없죠? 1원이 쿨링이 됩니까? 됩니까?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저한테 갖다주면 제가 다 재도포 해드리겠습니다 메탈 패드도 개발 가능하니까요 납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서머 그리스의 점도로 봤을 때 음, 음... 서물라이트, TF9? TF9 정도의 점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서멀리에거든요서멀리에 써몰리에. 이거 맛보면 알아요. 자, 아세요, 아. 아. 아. 3080, 3090이랑 그 다음에 4090은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안 되는 게이 부분에, 아, 잠깐만, 오! 오! 될것 같다. 대박! 메탈패드 붙여도 돼요, 이거. 서멀 발라도 돼요. 옆에 지금 제가 혹시 이거 들고 튈까봐 기서 지금 감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tv님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갔어 <웃음> 아 이거는 얘는 안되고 여기에도 이대로 놓고좀 두께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할 때 구리 블럭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할 때 참고를 합니다 두께 알아낸 방법이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해서 만약에 코어 쪽에 제대로 딱잘 달라붙는다 그러면은 요 2mm 짜리 구립 패드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서버에서 나쁜 갔으면 좋겠다 진짜 역시 역시 기가 막히죠 아주 메모리도 잘 붙었고 그 다음에 코어도 잘 붙었어요 이 상태로 제가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클리닝 과정을 한번 거치고 혹시라도 얘를 만약에 세워두게 되면은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써멀패드로 임시로 고정을 해줄게요 임시만 자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장착은 잘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이들 온도가 30도 정도면은 일단은 장착이 잘된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볼게요. 일단. 불을 질러야죠. 핫스파 그럼? 1083도, 그럼 정션 72도, 코 69도, 70, 70, 어, 와, RPM 4500실한가 좀더 돌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열평형점에온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정션 온도가 아까 90 몇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한 20도 정도 줄었죠.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로틀링이 지금 걸렸다가 말았다 하거든요, 지금. 81도, 84, 83도, 되, 아, 83도가 되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GPU는 84도가 되면은 스로틀링이 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핫스팟이 84도가 되면은 스로트링이 걸려요 지금 소음은 진짜 아까 제가 측정했는데 86.2dB에요 소음이 펜커브가 아, 지금, 지금 풀로 돌고 있거든요 6400에 제가 봤을때는 100% 같아요 지금 나가서 한번 볼게요 no. 아 아니네? 100% 아니네? 그럼 95 한번 해볼게요 우와! 5000rpm이야? 이야... 퐁퐁이 형님 어디갔어 퐁퐁이 형님 디스 이즈 캡틴 스피킹 빨리 <웃음> 해달라니까 지금 와 장난아니에요 진짜 자, 디스 즈 캡틴 스피킹 지금 이게 95%거든요? 100%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95%로 했더니 일단 스로틀링은 안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00아트 계속 넘고 있죠? GPU 온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착해요 70도가 안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팬 속도 때문에 그런건지 근데 비율은 일단 굉장히 황금비율이에요 저게 딱 맞거든요 원래? 원래 저게 맞아요 끌게요 이제 와 너무 시끄럽다 이거 터질 것 같아 진짜 와야 그쵸? 2700클럭 이상 가는 거는 일반 OC 제품 중에서 최고가 맞죠? 자 지금은 지금은 44dB에요 4 4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어 타입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쿨링 솔루션에 이렇게 고성능의 여러가지 칩들을 안에 때려 박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메탈 패드로 바꿔주면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온도를 어느 정도 메모리 온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냉납의 가능성이 좀더 줄어들긴 하겠죠 그리고 스로틀링 온도가 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건는 세팅 문제 같은데 나중에 드라이버가 나오면서 이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한 90도 정도까지는 핫스팟이 올라가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안에 공정이 미세화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열에 좀더 약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을 잠깐 해봅니다 팬속을 5000rpm을 넘기면은 될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진동을 얘가 견딜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진동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떨림이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좋을지 이 펜에 이펜 내구성도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아마 뭐항온항습도 마찬가지지만 실내 온도를 18도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실내 온도가 25.5도거든요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메탈패드 개발은 아마 얘는 아마 제가 할것 같아요 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4090도 메탈패드를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개발할 을수 있도록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그래픽 카드를 보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메바 안녕하세요 메갑니다 지난 영상이었죠 블로어 타입 4090 리뷰를 하던 도중에 외부에 있는 비닐을 제거를 안 하고 돌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봉지를 한번 제거를 하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저께는 스로틀링이 계속 걸렸었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돌리니까 스로틀링은안 걸리더라고요 딱 그래서 일단은 얘를 지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블루어 4090 모델을 지금 비닐을 제거한 상태에서 안에 메탈패드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연료 우리 공식 메가킴 인더스트리 공식 벤치마크 이게 4090 블루어 타입의 펜솔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RPM이 4 0 0 0원 넘어갔어요 메모리 온도가 90몇 도였는데 지금 메탈패드 교체한 다음에 70몇 도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어제는 스로틀링이 계속 걸렸었거든요? 근데, 외부에 비닐을 제거를 했더니, 7,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도, 이 정도로. 뭐라, 뭐라 그러는 거야, 진짜. 네. 지금,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로틀링은 걸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실내 온도가 23도고 어제는 24도 24.몇도였는데 뭐 온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메탈패드로 교체하면 확실하게 블루어 타입도 정상적인 어떤 서버용 그래픽카드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요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400 AS 방송 여기까지 하고 바로 A5000 컨넷으로 넘어갈게요 와 진짜 엄청 시끄럽다 진짜